누 놀부가 동생을 부르더니 야 이놈 응부야 너 구렁이처럼 슬슬 다니는 꼴 보기 싫고 아 같이 사는 집인데 자식들만 출줄이나 하니 보기 싫어살수 없다 너도 오늘부터는 나가 살아봐라 아이고 형님 한 번만 딱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어잔말 말고 어서 나가거라 아이고 좋은 날 어디로 가오리까 이리산으로 가오리까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오!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줘 잔소리 말고 어서 나가거라!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부모님이 살아 계실 쪽에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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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자식들 좀 챙겨보시오 큰 자식아 어디 갔냐 둘째 또마일이 오너라 이삿짐을 짊어지고 놀고 앞에 늘어서서 형님 갑니다 오냐 잘가거라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부모님의 사랑 실수적의 돈 먹고 입고 쓰고 남고 쓰고 먹고도 있고 남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내집 하나 없는 건 여전하구나 먹고 살기 힘든 어디로 가우?